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우리 사검수야 미쳤다. <웃음> 야 이거 유튜브 각이다 이거. 사검수. 아 대박이네. 아 진짜 웃겨. 자 이름이 잘 가고. 아 진짜 웃겼네. 야 사검수 진짜 미쳤다 나 살다 살다 내 우리 편에 사검수 해보는거 처음이야 어우 여기는 신상이 엄청 많네요 어 우리 몽근이 봐 우리 몽근이 몽근이 몽근이 몽군이, 몽군이, 우리 몽군이 잡으러 가자. 몽군이 잡으러 가자. 몽군아, 어디까지 갈 거야? 어디까지? 아, 우리 몽군이 진짜 귀여워 죽겠네. 진짜. 우리 몽근이 잘가라 오늘은 몽근이만 잡는 날이죠 야 내가 진짜 살다살다 우리팀의 사검순 진짜 처음 해본다 좋아좋아 다구리 만든다 다구이앞엔 장사 없죠? 아..씨.. 그냥 버텨 얘난 절로 갈게 저기왜 뺏겼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여기도 잘 가시고 그리고 여기 내가 먹을게 아, 저기 저기 끝에 자, 이겼다 야, 장난 아니다 문구니가 샌드백이야 와, MVP 캐리했죠? <웃음> 아, 진짜 웃기네 아, 간만에 또 캐리 한번 했습니다 아, 살다 살다 사검수는 진짜 섬 선... 사검수가 나가는 건 처음 봤어 진짜 오랜만에 본다 몽군이 빵빵 마피아 혼자 열심히 하시면 안 되죠? <웃음> 아, 진짜 웃기네 기분이 좋네요